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리맘입니다. 오늘 어제 밤 늦게부터 새벽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요. 아, 하늘이 너무 맑아요. 저기 보이시나요? 그리고 그비온 다음에 이렇게 하늘 <웃음> 밖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저기 보이는 멀리 보이는 저 산이 어,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잎사귀가 좀 누리끼리 했던 것 같은데 완전 진짜 거기 뭐라 그럴까 다크 그린 이렇게 색이 변했어요. 비온 뒤에 너무나 달라졌어요. 하늘도 이렇게 보세요. 하늘이 얼마나 예쁜가 그리고 우리 어젯밤에 비 흠뻑 맞았을 이 집에 있는 다육이들 구경시켜 드릴게요 덕양갈매기 아주 잘 있어요. 순간순간 이름 안 나는 건이 백천무 백 <웃음> 꽃도 이렇게 이쁘게 피고 있답니다. 너무 음. 다 쌩쌩해져 있는 것 같아요. 하룻밤 비 흠뻑 맞고 음. 옥상에 다 갖다 놓으면 제가 너무, 얘네들을 자주 못 봐서 그게 너무 아까워, 아깝다기보다는 까아 심심해서 못 가늘 때는 집에서도 봐야 되잖아요. 이런 식으로 요렇게. 이렇게.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. 집에도. 이렇게 있고. 이렇게 보면 이 무섭긴 한데, 여기 보이시나요? 거실 저 반대쪽 바구니에도 이렇게 두 개가 걸려 있는 거. 으하하하. 아군 무서워. 여기 15층인데 진짜 무서워요. 가끔 이럴 때 보면. 어우, 하늘이 너무 예쁘다. 오늘. 하늘이 이렇게 예쁘니. 또, 무엇이, 무엇이 있을까요? 요 아이도 너무 잘 있네요. 볼캔식음. 아 여기 귀요미들. 큰 애들은 다 옥상에 갖다 놓고요. 귀요미들. 귀요미들 여기 모여 있어요. 아이스, 아이스, 아니, 레이디스 핑거. 이것도 그때 어디서 그냥 보내주신 것 같고. 여기에도 제가 어, 마리드금 꼬집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가, 옥상에도 엄청 큰게 있는데 여기에도 어, 잘안 보이네 여기에도 꼬집게 했더니 잎사귀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라콘비너스 이거는 겨울에 엄청 색이 예쁘더니 요즘 좀지고 있고 흑장미도 밖에 있는 건 옥상에 있는 건 엄청 색이 예쁜데 여기 좀빠기는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다 보낼 순 없어 나도 보고 싶으니까 레드베리, 레드베리. 홍옥 얘는 이제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네, 그래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우 <목소리> 하하하하하하. 서코림보사 이게 참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거 이상하게 예뻐요. 화려하지 않는데 뭔가 끝이 아우 이게 초점이 안 맞지 오늘 이렇게야 맞고 가까이 되면 안 맞고 그러네요. 아 이렇게 이렇게 아우 세상에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어, 잎사귀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. 요, 오 엄청 막 초록 초록 초록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온것 같아요 여러분 점심은 잘 드셨나요? 음, 점심 잘 드셨냐고 물어보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네요 어,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마리마미였습니다